켄터키 미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가을학기 교리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교리 강좌 내용을 요약하여 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교리 강좌는 기간은 9월 2일에서 11월 25일까지 13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프 사이즈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제는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진행될 교리 강좌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스케줄과 오버뷰, 구원론 개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 9월 9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구원에 대한 데피니션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9월 16일인 세 번째 주는 구원의 서정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네 번째 주와 다섯 번째 주는 우리 최바울 전사님이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주인 10월 7일부터 열 번째 주인 11월 4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 5대 강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좀더 확연히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주인 11월 11일에는 백창의 전사님이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12번째 주인 11월 18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주인 13번째 주인 11월 25일에는 한 학기 동안 했던 구원론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 를할 것입니다. 구원론을 개관하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왜 구원론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의 이단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너니즘 이러한 사상에 불들어 있는 기독교가 이제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구원관들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워슈어 목사님은 크라이스트 언론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It is a pain to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do not know Jesus. It is a greater pain to know that open time to Jesus and Christianity is being 있어요. 자신에게는 고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티 기독교회가 왜곡되어서 전파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맷 챔들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The most common misperception about what Christianity is is that some sort of moral betterment program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기독이라는 한문의 뜻이 크라이스트고 신약에 쓰여졌던 이 크라이스트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불렸습니다.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크라이스트 언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예전에는 그 표현이 현이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미비한 말이 될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던주의에 있는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말론을 거부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 사역 중인 마이크 젠런 이라는 목사님은 카톨릭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if is often called the plus religion because catholicism teaches that you are saved by faith plus works 해톨릭의 사상은 이곳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에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 by grace plus merit 우리들의 공로와 은혜가 함께 되어야 구원되는 구원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by Christ plus other m e d i a t o r Christ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보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교회로 이끈 사람,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Scripture plus Tradition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플러스 전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 대뭐 교회의 어떠한 전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캐톨릭에서 말하는 전통은 캐톨릭 전통을 말하는 것이. 죠 엠포드 글로리어 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에주얼에서도 글로리어 본 메리 앤 아들 세인치 마리아와 아들 세인치 다른 성자들 뭐 사도 정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도들 사도들의 그런 동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 When you look at the Roman Catholic plan of salvation, it is salvation of works and sacraments.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행위와 성례전이 반드시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톨릭에서만 말하는 것이냐 현대의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나타나고 많은 그리스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해, 우리들의 행위가 필요해, 우리들의 열심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카이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종교 교혁은 끝났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없나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스 4장 2절과 갈라데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에베스 2장 8절에서 9절에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말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50% 필요하고 우리들의 행위와 노력도 50%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의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갈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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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제자도와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해야겠다. 십일조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교리나 어떤 다른 교단에 구원을, 성경적인 구원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십시오. 십일조를 하십시오. 선교를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의 구원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 다른 하나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그 구원관입니다. 제가 구원론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예요첫 번째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강이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구원을 우리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신 분, 나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평안하십시오 라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떨어야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 아파서 욕 한마디 했어요.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캐톨릭에 말하는 구원관,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구원관 그런 구원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자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느냐,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 말명아 구원 받는다면 성경 안에서 은혜란 말은 다 빼야 합니다. 평안이란 말은 다 빼야 해요. 안식이란 말은 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문제입니다. 갈라데스 1장 5절을 보면 사도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4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안에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광,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나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건데. 웨스트민스터의 한 교수님이신 줄리오 스킨, 한국계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크라이스털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I think it was Christian Smith who... 스미스라는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s m i t h o said that What we are seeing nowadays in the American church is the rise of what he calls moralistic, therapeutic, d e i s m 지금 아메리칸 철치는 이러한 것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랄리스틱, 도덕적인 설교 테라피티 처방적인 설교 아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치료하는 설교, 뭔가를 뭐, 해결해주는 설교 데이즘, 이신론 하나님의 우주는 창조했지만 그 우주에 관여는 하지 않으신다 마치 유신진화론처럼 하나님이 크로마형인 창조했지만 현대의 지금 인간들처럼 진화한 것은 우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냥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신다 이게 바로 데이지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How to make people moral 어떻게 사람들을 moral, 도덕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아메리칸 철지 근데 사실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만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월 맹자월 그러한 책들만 봐도 되고요. 절에 가도 상관없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And so as a result, we are seeing a church in America that's becoming ultimately Christless.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것이 지금 어메리칸 철치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미 너무나도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교 지금 현대의 전세계의 교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저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적인 구원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왜곡된 상태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종원에서 남아있는 교회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는 점점 더 쇠락해져갈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 신자의 은혜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론 강좌가 끝날 때쯤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들이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구원론 강좌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켄터키 미션계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의 감격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펜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항상 파이팅 하시고 이 가을기 교류왕제 하는 동안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